안녕하세요 집시다이버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있습니다. 제주도에 온 이유는 지금 아쿠아플라넷에 와있는데 상어와 함께 다이빙을 할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제주 아쿠아플라넷입니다. <웃음> 와우 평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살짝만만 보여 아니. 직원분의 안내를 받아서 지금 펀다이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 오, 와우, 와, 여기가 메인 수조 바로 위인가요? 지금? 네 여기가 바로 메인 수조 오 대박 여기가 메인 수조 바로 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가봅시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지금 수조에 있는거죠? 네. 아 직접 만지는건 안되는데 지들이 와서 저 때리는건 괜찮아요 <웃음> <웃음> 지금 물고기 밥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 물고기 엄청 많이 몰려있어요. 물고기 다 전문가 같다고. 아, 전문가는 아니고. 하지만알 와. 살짝. 고등어인 것 같아요, 고등어. 것 같아. 어디 가볼래? 살짝 내려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가야 돼. 뒤로 돌아서. 어. Thank you. <웃음> <웃음> 재밌네. <웃음> 체험 대회 빙을 마치고 지금 이제 아쿠아리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네. 여기도 볼게 훨씬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웃음> 볼거리가 많습니다. 어, 물범 식사 시간이다. 어. <웃음> <오>, 잘 먹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물범은 물개. <물기야. 웃음> <웃음> <웃음> 오, 오, 오, 와 아쿠아리움 진짜 웬만 다방어 이게 처음 봤다고 처음 보는 것 같아. 신기해. 아, 오 오호. 아 여기 왜 이렇게? 어, 펭귄들이 왔다 갔다 할수있구나 7년 전에도 여기 제주 아쿠아리움을 온 적이 있는데 그때랑으로 많이 달라진것 같긴 계속 발전하고 있겠죠. 이 자국 가족을 잡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 뭐 뭐악어까지도잡아먹는다고하는데요 그럼 친구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악어를 잡아먹기에는좀 닥지 않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고 여기는 메인 수준는 아닌데 아마 세컨 메인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상어랑 상어게 많은 규모가 있습니다 빨파 상어? 팔 상어? 뭐지? 어? 낚고 있어? 어? 아닌데? 아 막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냐아냐아냐 솔직히 해 여긴 터칭존이에요 터칭존 여기 네. 만지면서 어? 만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만질 수 있네 만질 수 있어 저런 거? 여기가 지금 아까 저희가 수영을 했었던 메인 수중. 수영... 지금 조금 있으면 아까전에 메인 수중 확인했던 피딩하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아까전에 수영할 때만 해도 되게 작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여기서 보니까 크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이게 아쿠아리움 및바플라에서도 가장 큰수 바다 수입니다 진짜 다양한 생물들, 물고기들 여러 가지 보고 왔는데 지금 제가 영상에 다 담지 못한 행사라든지 공연 같은 게 엄청 많다고요. 특히 메인 수조 말고도. 골고래쇼라든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메인 수중업 경험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으니까 한번 와서 경험해보시는 것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주도에 와가지고 재밌는 경험 많이 하고 갑니다또 협조해주신 제주 아쿠아플라넷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엔 또 재밌는 영상, 또 물과 관련된 영상, 색다른 장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